식스. 식스, 나와. 앞에. 앞에. 클렀클났다 나와, 나와, 나와 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네가 넘어오는 거냐? 아, 그럼 여기서부터야. 좀 기다려주는 침착함도 있네 아무거 무거워? 무서워 <웃음> 무거워래 무서워 들여진 거 봐. 에야야야. 야, 야, 야, 야. 아 진짜 야이 뭐야 이게. 아저씨 뭔데? 아저씨 뭔데 괴롭히는 거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다 왔는데 아씨 한번 부딪혀가지고 아씨 한번 부딪혀가지고 뭐어딨어나어딨 있어 나어딨는데아아 잠깐만 안 움직여 위에 올라가 있잖아. 아니 왜 앞으로 안 나가지지? 아니 그냥 안 움직여 잠깐만요 아주 움직여요. 아니 왜안 튀어? 아니 아까 아까 키가 안 눌러졌어요 그래 리모컨 부서졌다 연기나네 움직여 <웃음> 앞에 앞에 뭐야 앞에 기억 식스다 식스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아 이래가지고 뛰기도 안돼 식스가 막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TV 안에 있는 슬렌더맨한테 잡혀갔어요. 지금 구하러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구하러 가는 건지 모르겠그 다시, 다시 가운데로 나왔어. 잘했다. 아 안되겠고 어 뭐야 가면을 벗었어 뭐야 도망쳐 뭐해 안 움직여 발휘하는데? 지금 제가 조정하고 있어요, 방향 때려야 거야. 죽어라 이 괴물. 내가 조정하고 있어 무정과제 달성. 와 아까 그 복도다. 버 서지 말걸 그랬나? 그럴까? 어, 제자리걸음인데? 반복할수록 뭔가 이상해. 어? 뭐지? 반대로 가볼까? 이게 뭐지? 얼마큼 통과해야 돼? <웃음> 아니 이게 뭐지? 이렇게 같은 걸 돌게 만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죠? 집을 수 있는 거 하나 없어. 이 문을 닫아야 되나? 닫히지도 않아. 그럼 음, 닫힌다. 아 다시 열리네. 이건 노래가 달라 봐봐요 여기는 오르골이 나와 봐봐 다시 들어가 이때 반대로 가볼까? 이쪽 오르골 이건 아무 소리도 안나 지금 이때가 소리가 다르거든요?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게 계속 노래 들리는 곳으로만 가봐야되나? 맞다. 노래소리로 맞춰서 가는 건가 다 응? 여긴 뭐지? 분이 하나밖에 없는데? 온다 어, 왔다 여기다. 이거 이쪽이다. 이거 포즈 아니고 어, 어. <웃음> 어, 바닥에 바닥 구멍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가면 절로 넘어갈 수 있나? 점프가 안될것 같은데, 여겠다.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어, 다 아닌데? 뭐지? 다 소리가 안나는데? 여기서 소리 나서 들어가면 나와 소리 안 나. 왜도 소리 안 나? 가운데라고요? <웃음> 아, 아씨, 빠졌어. 아씨. 어, 물건을 밀라고? 아, 뭐야. 아, 이렇게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였네. 난저 기둥인줄 알았잖아 여태 나 여태 기둥인줄 알았어요 판자가 아니라 여기 여기 와 어디까지.. 어! 꼭대기층이다! 여기가 마지막이야 방에서 나는거 맞는거같아 불가 씩씩대는데? 오진 않네 식스 왜그래 가까이 오진 않네 이 뒤쪽에 거겠지. 그 부시면 화낼 것 같은데. 막는데. 어 됐다. 가 괴물이 됐네. 와 뭐야 밑에 구멍도 파여 있어. 이막 길이 좀. 이렇게 됐어! 전 시즌에 뭐 이상한 거 먹긴 했어. 저번, 저번 게임에. 잠깐만. 우주 경로 좀 확보해두고. 이쪽으로. 뭐야. 부르면 안 돼? 뭐야? 뭐야? 저쪽으로 도망가니까 절로 나오네? 이거를 여기다 두는 게 나을지, 아니야. 여기다 두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근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 그냥 가까이 가도 제가 난리 쳐서 야, 타이밍 너무 어려운데. 아. 어. 아. <웃음> 와, 내리찍으려던 그 타이밍에 아 <웃음>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한대 맞았네 식스 왜 그렇게 된거야 왜 그렇게 된거야 아 아니야 이거 타이밍 못했어 하면은 가까이 가면 오, 오! 가까이 가면 제가 막 난리를 쳐합 아, 미안 미안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도끼질을 했다 이게 잘못하면요 도끼도 못집 짚... 너무 가까이 두면요 도끼를 못집고 때리지도 못할걸? 안될줄 알았는데 됐네. 굿 나이스 뭐지? 깜깜해 여긴 어디? 역시 부르는 거였어. 몇 개냐? 와, 예민해진 거 봐. 어, 어, 아씨,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와, 예민해진 거 봐. 구멍이 4개 있는 걸로 봐서는. 아. 아니 아니 왜안 내려나 내리막길에서는 안 내려나 도끼를 아, 이런 왜 올려놔야 되네 어, 이거 시계 최대한이다 씨. 들면요 움직임이 보다시피 이렇게 느려져요. 아, 자증다 <웃음> 어떻게 해야 돼? 와, 어쩌다가 오르골이 너의... 근처만 올라갔대요 친구가 예민하게 반응을 아. 어 잠깐만 오와 될것 같아 됐다 오 똑똑한데요 되네 안될 줄 알았는데 똑똑한데 들어가 볼까? 또야? 또야? 아이 봐, 도끼가 저기 있네. 왜 예민해졌어 어우 큰일 났다 씨. 한쪽이 파여있어요 왔다갔다 하기에는 한쪽이 파였거든요 지금 아저 도끼를 어떻게 집지? 반대쪽으로 올라가야겠다 이쪽으로 해서 아, 씨. 저쪽 아 저쪽 부르고 여기서 부르고 아 아깝다 어 다시 다시 다시 될것 같거든요 아 저쪽 눈으로 가지 말까? 그냥 밑으로 갈까 일단? 아니, 컨트롤 미숙이 아니라 느려 그렇게 들으면 최대한 바로 집는 거라고 뭐길래? 아, 오르골 푸시면 식사가 원래대로 돌아오니? 그냥 못 때릴 텐데. <웃음> 역시 그냥은 안 되는군요. 불러야 되근데 여긴 도망칠 곳이 없는데, 오좀 핸섬하게 생겼는데, 이 친구 얼굴 형태가 약간 인형 같아. 오, 뭐야? 오, 잠깐만 보자, 반응을 보자. 무은네임 에임. 에임이 미쳤다 이거 안 쏘봐도 되겠는데? 돌아왔어 색채 돌아온 것 같은데? 색스 정신이 들어? 뭐가 <목소리는> <목소리는> 내려? 뭐야. 구하와서다 해주고 구해줬는데 네가 주인공이 되게 놔둘 수 없어 내가 주인공이 될거야 주인공 경쟁을 하다가 한 명이 죽어버렸네 와, 뭐 여기는 어디야? 그 와중에 부르는 게 있어. 여긴 어디지? 계속 달리면 뭐가 나오나? 이 의자는 뭐지? 오, 눈알 너무 징그러워. 이거 뭐지? 쟤네가 먹나제를? 궂은일다 하고 식스까지 다 구해줬는데 식스가 배신 때리고 나가고 뭐저 상태로 어른이 되는 거야? 어? 설마? 키다리 아저씨가 설마 기달아 주씨 슬랜더맨이 되는 거야? 식스 때문에 반복되는 여그끝이 나이트메어의 상징적인 존재예요 저 눈이 <람쥬> <람쥬> 야. 뭐 이래? 뭐 이래? 한 6시간 한거 같네요. 음. 저도. 야. 아. 아니, 이 식스의 존재가 뭐야. 1, 1편 때부터 식스는 막이육도 먹고. 그런거같아요 DLC가 먼저일만한게 DLC때는 그.. 6가 6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플레이템 한 6시간이라고 누가 그랬는데 나름 맞춰산한거 같은데요? 다들 비슷하게 끝낸 거 같아 중간에 한번 시간 끊은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잘했다 아... 아 근데 뭔가 마지막에 너무 찜찜하게 끝났는데 걸 알았기 때문에 놓아서 죽인 걸 수도 있다고 걔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걸 만약에 알았다면 여기서 죽이면 안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겠지 하지만 그거는 틀린 생각이었어 같이 나갔어야지 안 생겼겠지 무한 루프의 게임이구만 생각하는 게 복수의 복수를 하는 게임이었네 시초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 DLC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 너무 침침하다 근데 이게 뭐야 적어도 그래도 나이트메어 1편은 아 그래도 뭔가 끝을 보는 그런 느낌이구나 라는 느낌 들었는데 이거는 이... 끝이라기도 애매한 느낌? 나중에 그치그치 그치. 그게 생겼을 때 나도 좀 그랬어 어, 이게 갑자기 왜왜 왜 갑자기 TV를 통과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은 했는데 아 야 근데 이거 엔딩 크레딧 너무 오래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지원을 여기저기서 받았나? 야 이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나봐 엔딩 크레딧 정말 오래 올라가는데? 스킵이 안 될걸요 이런 거? 안돼안돼 안 돼. 원래 이런 게임 스킵 이안돼 원래 엔딩 크레딧 스킵 안 되는 거맞지다 보여줘야 돼 안되는 경우 많지 뒤에 영상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보면 약간 2개 할수 있는 걸다 갖다 놓은 것 같지 않아요? 배에요 배 진짜 게임은 잘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1대 그 나이트메어 1일 때그 맛이, 그 했던 그 느낌이 나진 않았어. 뭔가. 그 원을 했을 때는 뭔가 적절한 느낌이었다 싶었는데, 지금은 너무 무서웠어요. 하는데 너무 무서웠어. 공포게임인 건 맞지만, 징그러워졌어, 게임이. 이거, 내가 보기에는 고어한 거잘못 보시는 분은 게임 못할 수도 있어. <웃음> 뭔가 기괴해졌어. 캐릭터들도 더 끔찍해졌어. <웃음> 이투 그러니까 나온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의 괴물들이 나왔으면 지금도 나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근데 처음에 나왔던 괴물들은 좀 단순하긴 했어 좀 키워서 봐줄만 하기도 했지 아 진짜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뼈 따고 움직이는 거 도대체 언제 끝나?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요? 안 넘어가서 소리를 줄일 수도 없어 소리를 끌 수도 없고 잠깐만 병원 마네킹 보고 이거 생각남 천호 감사합니다 알 듯해 보면은 이게 뭐야? 사이런트딜인가 <놀람> 와. 와, 특수분자하심도 숨은 쉬나? And the p e o 와, t a over that surface. 근데 게임도 무서워. 살트티은 게임도 무서워. 진짜. 옛날 거긴 해도 게임도 무섭던데. 난 보기만 해도 무섭더라. 아니요. 절대 안 해요. 제가 처음 봤던 그 공포게임이 사이런티 힐이었어 솔직히 처음 봤던 그 진짜 좀개 구리 구리긴 해도 뭔가 그 미묘한 느낌이 있었어 어, 소리가 무서워. 그치치는그 그 라디오 소리에 가까이 오면 치치치치이 오면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무치치무서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막치치치치치치치치치막치치치치치치가도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서치치치치치 막 옷장 안에 숨어있는데 막 눈앞에 삼각도 막 지나가고 걔는 잡을 수도 없었잖아 음, 잡을 수도 없는 괴물이어가지고 걔는 또 진짜 그 치직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이거 <웃음> 아, 언제, 언제 끝났니까? 이거 이틀 나이트며에서 목맨 남자 있잖아요. 이자리에 맞아요. 1에서 1에서 처음 시작할 때쯤에 거의 첫 부분에 나오는 사람 있죠. 아, 그게 모노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모노가 너무 불쌍한 앤데, 몇번 죽은 거야? 몇번 죽여? 같은 의자구나 그 의자가? 그치만 안 끝나는걸? <웃음> 그치만 김치만 엔딩 그랜디지 안 끝나는걸? 넘길 수도 없는걸? 근데 기왕 이렇게 보여 줄 거면 한 3네 줄씩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웃음> 그냥 영화처럼 영화도 그렇게 가끔 올라가잖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짧고 많이 보여 줄수 있는데. 아, 사람들이 안 읽을까 봐 일부러 이렇게 너무 재밌었다. 그래도 좀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 혹시 하실 분 있으면요, 패드로 하세요. 손전등 컨트롤이 너무 어렵습니다. 패드가 아니면 저 지금 그 아까 그수박 국제라는 친구들 만날 때마다 그 손전등 다 이걸로 했어요. 손전등 이걸로 해야 돼. 어, 키보드는 약간 그게 힘들잖아요. 대각선 방향을 보는 게 같이 눌러야 되잖아. 그 대각선 방향 컨트롤 하는 게 힘들어. 근데 패드는, 패드는 그 모든 방향을 이렇게 다할수 있잖아요. 이 움직이는 거 하나로. 이거는 키보드는 너무 힘들더라. 어, 왠지 끝난 것 같아. 안네. 아, 어, 끝난 것 같다. 안네. 아, 야 노토산스 이거 글씨체인데 이거 글씨체 뭐쓴 것까지 다 써져있네 라이센스 뭐 사가지고 했다 오 끝났다 폰트 이야기도 써놨네 와. 아 여기는 수집된 모자 발견한 깨진 유해 아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부터 모자는 수집을 안 했어. 유해도 있구나. 아, 그 검정색 그거 말하는 거구나. 그 검정색 사람. 오. 아, 난 그거 그냥 스토리 때문에 있는 건줄 알았는데. 아, 어, 좀빈게 많네요. 오. 자. 아무튼 기대했던 게임 오늘 딱 하루 만에 끝냈네요. 아 재밌었습니다.